오늘의 메뉴는 미니 햇불닭 아름다운 지구젤리 햇불닭으로 불태워 크게 한입 우르르 계란이 부족해 홍사운 아, 내가 이걸 아니 왜어 아, 매워 <웃음> 계란 가져. 와. <웃음> 아, 내가 왜 지구공 먹고 그냥 불닭이라고 하지? 왜 핵불닭이라고 했지? 하필 핵불닭이 얼마 전에 도착해가지고 미니 핵불닭, 그걸 한 박스로 보내줬거든요. 지금 한 네다섯 봉지 끓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와. 아, 이거... <웃음> 이거... 어, 잠깐, 쉬면 안 돼! <웃음> 에 핵불닭 미니 세 봉지 끓였거든요? 처음에는, 어, 뭐 미니니까 반이겠지? 그럼 네개 끓일까?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딱 봤는데, 아니, 반이 아닌 거예요. <웃음> 핵불닭 한 봉지가 140g인데, 얘가 하나 80g이더라고. 그래서 네개 끓였으면 큰일 날뻔했어. 하나 반, 아니, 그러니까 두, 세 봉지 끓였는데, 딱 적당한 것 같네요, 양은. <웃음>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. 그래서 지구공젤리냐 핵불닭이냐 하면 저는 차라리 <웃음> 핵불닭을 먹겠습니다. 이거 먹어야 되나 이거. 와.. 이거 스트레스가 풀리다 못해서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요! 와, 이거 어떻게 달래냐 이따가 큰일났네 <웃음> 아, 수저를 갖고 왔어야 했네 수저랑 가져서 그거 진짜 매운 거 먹으면 막 귀에서 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요야 <웃음> <웃음> <잠깐. 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. 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<웃음> 안녕.